이슈였냐면 목적어 앞으로 나갔구나라는 걸 튀시했어. 이게 목적어야. 이제 지금 파란색은 여러 개놨는데 어떻게 파란색이? 만약에 이걸를 가로 묶어갖고 처리하면 얘는 목적어에 딸린 목적격 관계동사절이야. 하지만은 목적격 관계동사로 휘치는 대신 생각했다고 여기. 대로 돌아와봐 모든 지식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 되네? 그렇지? 꾸며주는 거야. 여기가 이제 주어동사 정사모순이죠. 에브리원, 캔, 어, 광해, 이렇게. 자, 그 밖에 모든 사람이. 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을 그 밖에 모든 사람도 뭐할수 있다? 얻을 수 있다. 획득할 수 있다. 그치? 나만의 지식은 아니란 얘기야. 보통 이제 책이나 아니면 이런 간접 경험이나 아니면 또 직접 뭐 세계 여행하면서 직접 경험. 내가 뭐딴 사람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을 뭐,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다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나의 마음은 네. 오로지 나의 것이다. 알겠지? 음. 여기는 텐던시 경향 이거 꾸미는 게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야, 뭘 받아들일 수 있는 경향 <웃음> 어다라티가 뭐니? 없어라 <웃음> 거니, 거니. 어? 거니, 거니. 어. 어? 거니 거니 거니 거니 어, 수아바띠, 어, 수아바띠. 권위, 권위자. 권위, 권위자. 그 버니. 버니. <웃음> 다음에, 아, 이거 이 시장, 아, 남대문 시장에서 거리 리어컨에다가 옷 같은 거막 5천원짜리, 3천원짜리 막 구석만. 근데 그 집, 그, 그옷그 그 사람 거 아니죠. 알바생이죠. <웃음> 어, 전문가죠 전문가. 그, 그, 어, 그쪽 상가에 있는 옷가게 주인 중에 하나가 특별 초빙해서 <웃음> 특별 강사를 초빙해서 그냥, 이가을 내리면 한 50만원 줄 테니까, 우리 옷좀 팔아줘. 그러면 바하는 거야. 어? 어 뭐, 전문, 전문적으로 옷팔아는사거 그러니까 뭐야. 아, 골라골라, 3,000원. 아지마 하지마, 일로 와, 일로 와. 하게, 아, 사게 하잖아요. 잖아 어? 하잖아. 아, 그, <웃음>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옷사, 오사, 옷라는 데는 권위자야. 저기어옷라 하는 데는 라라는 데는 권그 보다 어라라 왔어? 왔어? 왔어? 왔 도그마는 뭐예요? 신조? 지 도그마 신조. 자, 어쨌든 주어는 여기 어 일단은 찾아보자. 됐지? 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이건 뭐요 극장의 어. 우상이잖아요. 음. 베이컨이에요. 음. 프랑스 베이컨서 음. 경험주의의 대표적인 신조. 어? 시조. 베이컨이야 이게 뭐야? 목적을 하면. 얘는 뭐냐는 얘기야. 얘. 목적 보호지. 이게 분석이 돼야지. 목적을 목적부에서목적을로앞으뺄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경향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그러다. 누가? 베이컨. 이런 경향. 그럼 이런 네. 경향만을 서하면 네. 되잖아. 나머지 부분적인 거 아니야? 그치? 받아들이는 경향이죠. <웃음> 여기가 억셉트 <어깨도 웃음> 온, 오, 는어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공으를 잘못 썼네. 맞니? 오나타로티 자동 오타로티나타나로티오나나오타동나타타로티 자동 오나타 자동 오나타나타로티 자동 나타나타로티자나타로티 자동 타나나타나나 표구한 사람이나 학파에 이렇게 볼 거예요. 학파에 바로 그것만 어, 어떤 교의 또는 교조 이런 것들을 어 뭐라 뭐야 받아들이는 경향이야. 받아들이는 경향. 좋나요? 자 이런 경향을 바로 메이커는 뭐라고 부른다. 극장의 우산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건졌던 건 뭐냐면, 3형식의 목적으로만 앞에 두치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5형식의 목적으로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그죠? 이거 목적보고, 이거 5형식으로. 얘는 3형식으로. 목적보고가 남아있다. 이런 거 해석 주의해야 돼.